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쉽게 하고 재미있게 와랑입니다 하이! 저희가 원래 이분을 모시고 저희가 3대 측정을 하려고 했으나 어, 저희가 무게가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어, 또 헬스장도 처음이래요. 오늘 처음이라서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할 수... 그런 시간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아프리카 DJ 기자 유튜버 대상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구독해라 어때요?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평소에? 운동을 또 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또 시작하기 어려워요 자 일단 여기는 이게 덤벨이에요 아 이거 이.. 아령이 다 이제 숫자가 써있잖아요 네. 이게 무, 이제 무게인데 본인의 맞는 무게로좀 하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덤벨로 가지고 네. 한번 숄더프레스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제일 작은, 작은 거. 작은 거한 4kg만 들어볼까요? 4kg? 오, 4 k g 오. 가벼운데요? 오케이, 그럼 이것도. 자, 들었죠? 네. 들었죠? <웃음> 네. 네 천천히 들어올려보세요, 이렇게. 어, 좋아요. 자, 자, 자, 기 들어가요. 내가 입어줄게요. 이게 뭐 색깔이라고 해서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쨌든 본인에 맞는 거딱 중앙 잡으시고 그 다음에 한번 해볼까요? 네 응. 다섯 개만 해볼게요, 자 업! 좋아요, 좋습니다, 하나 올리고요, 둘 아주 좋습니다 자, 다시 내리고 올리고 내리세요 셋수로하면 돼, 두개남았어 내리고 바로 마지막 하나 컴온, 하나 자. 아, 좋았습니다. 오. 자, 다섯 개. 그래서, 5구보 근력 운동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2kg로 5구보 한 여자예요. 음... 뭐라고요? 2kg 5구보. 그렇죠, 2kg로 5구보. 5구보가 5세트, 오렉스인데힘 네. 질러지기에 네. 되게 좋은 운동이에요. 네. 자, 저희 물좀 마실게요. 우리 물좀좀 좀 주실래요? 운동하니까 몸에 땀나죠? 나 지금 땀 범벅이라 땀범벅이 네, <웃음> <그냥 웃음> 샤워하고 싶어요 아진짜아 네. 벌써? <웃음> 자, 다섯 개 하시면 돼요 <웃음> 자나식 시작! 하나 중에서 둘 좋아요, 세개더 컴온 셋 자, 두개 더요 넷, 컴온! 컴온, 컴온, 컴온! Good. 크. 좋습니다. 어깨 좀 푸시고. 자, 이번에는 벤치 프레스를 해볼 거예요. 네. 벤치 프레스는 제가 한번 시범 보여 줄까요? 네. 이거는 이렇게 앞으로. 앞으로. 자, 올리시면 됩니다. 위로 업. 아, 어, 좋아요. 하나. 업. 둘. 괜찮아요 자 몸이 떨림있어 괜찮아요 자 셋! 두개 남았어요 하나! 괜찮아 할수 있어! 한 번, 둘! 둘! 응. 마지막 하나! 셋. 오케이! 하나! 둘! 셋! 두개 더! 컴온! 밀때손 뱉으세요! 컴온! 레츠 고! 마지막 하나! 오케이. 여기 바닥 끝났고, 그 다음에 스쿼트 하나 해야겠다, 스쿼트. 아, 스쿼트는 잘해요. 스쿼트 잘해요? 네. 어, 좋아요. 스쿼트 한거한번 보여주세요. 네. <웃음> 오. 여기까지. 아, 두개더 해보세요. 어, 하나만 더. 아 좋아요 좋아요 제가 더좀 깊이 들어갈거야 알겠죠? 편안하게 깊이 들어갈게요 시작 더 깊이 더더더더더 그렇지 업 오케이 자두 개만 더할게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그렇지 업자 마지막 하나 더 오케이 좋습니다 이런 깊이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은 무게를 언제 서 한번 해볼까요? 10kg인데 10kg 가능한가? 가능한가요? 아 콜콜콜 뭐, 어깨 위에 올릴 거예요, 잡아보세요 그렇지, 그렇지, 꽉, 꽉 잡아야 돼, 무거워?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어, 어 아니야 <웃음> 괜찮아요, 아까처럼 편하게 편하게 자, 업 굿! 자, 네 개! 업! 괜찮아, 괜찮아, 다세 개! 자, 밀어! 오케이! <웃음> 자. 아, 좋아요 좋아요? 네 이건 재미에요 네 운동은 뭐, 뭐라고 했죠? 게임이요 운동은 게임이야 <웃음> 운동은 재미 있다. 재미 있음을 승화시킨 거예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리듬 을 타서 네. 자, 저랑 같이 해볼게요. 시작.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아, <웃음> 정말 방금 스쿼트 한 거예요. 아, <웃음> 방금 스쿼트 한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자, 시시시작 오른쪽, 왼쪽. 오른쪽, 네, 스코트! 아아 이게 제일 재밌는 거 같아요 <웃음> <이제? 웃음> 자 이제 마지막 코어예요 코어 코어. 이제 배 운동이라고 생각하기지만 실질적으로 배힘꽉 줬을 때아자누군가내 그, 그? 배를 때린다고 했을 때 힘을 막 주죠 네 그게 이제 코어 윗몸 일으키기 아시죠? 알죠 제가, 이렇게, 제가 신발 밟아 드릴게요 이렇게. 자 해보세요 자, 올라와 보세요 하나, 시작 자해보 아저 오늘 악수하시려고 그런 거 아니죠? 아악수하자 장면 알겠어요? 습니다 네. 저도 반가워요.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입술 네. 열어놓고 자세 개만 해볼게요. 그아 좋아요. 네. 그렇죠? 당기셔야 돼요. 바, 다리로도 발로 당기시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하나, 세개 남았습니다. 자, 그만. 아, 좋아요. 네. 이제 마지막 두 개. 두개됐츠까 자, 맞아. 하나.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운동하는 표정이에요. 운동 게임이다. 레츠고, 거의 다 왔어. <목소리> 오케이. 좀 쉬세요. 배 어때요? 좋아요. 자, 좋아. 아 좋아요. 하나. 둘. <목소리> 자, 세개 남았어요. 거의 다 게임 끝났어요. 맥스 <목소리> 좋아요. 이제 나 거의 다 갑자기 나갔어요. 레츠고. 와어 쌍둥이 이제 없어. 이제 마지막. 넥서스, come on. 넥서스. 오케이. 주는 게 알죠? 네. 주는 게 이렇게 이렇게 하죠. 이게 우리 뭐에 리듬을 맞추기 위해서 춤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스쿼트처럼 자세 를 낮추고 뒤꿈치 살짝 드세요. 그다음 저처럼 천천히 이렇게 해보세요. 오케이. 좀만 더 속도 올려보세요. 좋아요. 더, 더아 <웃음> 네! 잘했어요! 오! 자, 준비! 시작! 자 좋아요와 알림 설정! 뀨! 고생하셨습니다. 생하셨습니다 아, 진짜 땀을 뻘뻘 흘리시고 운동하셨는데 근데 이게 땀이 아니라 열정이에요. 아리스토크라테스 Yes. Yes? YES 이 운동을 지금 많이 안 했죠? 그렇죠? 거의 한 번도 해본 적이 음... 없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해보니까 어때요? 좀 후회돼요 왜 여태껏 운동을 안, 안 했는지 3대 몇이라고요? 3대 20 그러니까 괜히 3대 20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놀러와도 응? 놀러 돼요? 아 그럼요 언제든지 놀러와서 이제 몸 만드시고 우리가 이제 3대 20, 30 갑시다 음, 좋아요 <웃음> 3대30을 저희가 목표로 해서 3대600까지 3대600까지요? 어, 제가 헬스장 같은데 좀 처음이고 무서워서 가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어요 아 재밌어요? 음, 음. 한번쯤은꼭 가보는 걸추천드립니요 아, 맞아요 마치 저도 롤 처음에 시작할 때 롤을 왜안 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해, 하고 나서 해, 해, 해봐야 돼요 왜 안했나 싶더라고요 음. 하여튼 여러분들 일단 경험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어 한번 뭐에 맞는다면 꾸준히 하셔서 건강한 이제 몸매 유지하시고 건강함 유지하시고 소대장님도 이제 3 607대까지 운동을 계속 하신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소대장과 그리고 마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로바.